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어떤 아파트 부동산을 구입해도 다 상승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투자를 못해본 분들이 지금 하락장에 겁이 나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오시고 실제 많은 분들과 만나봤는데 예전 영상 올렸을 때부터 보신 분들 실제 만나니까 목소리하고 이미지가 조금 틀리네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목소리가 너무 중저음이라서 뭐 건달같이 보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서슴없이 하신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전문 강의를 하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정보죠. 정보가 맞느냐 안 맞느냐 흘러가는 동향을 똑바로 얘기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 봤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어떤 걸 사도 무조건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락할 거라는 생각은 대부분 하지 못했는데요. 하락할 거라는 생각은 대부분 했죠. 근데 실제 이만큼 가격이 뛰었을 때도 사실 일반인들이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멈출 것이다 멈출 것이다 하다가 결국은 뒤늦게 이런 시점에서 구입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때도 일반인들은 투자를 못했는 분들이 있고 사실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대부분 고점에서 대부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락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하락이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락은 합니다. 하지만 그 하락 시점에 우리가 또 투자를 하려고 전화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사실 이쯤에서 뭐 투자를 하느냐, 이쯤에서 투자를 하느냐,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안다면 하락시점에, 아니면 최고로 하락했을 때 아파트 구입을 해서 평생 살다 보면 다시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하락시점이라고 하더라도 그 바닥으로 금매물들이 내한테 연결이 돼서 올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2023년 가장 물량이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2 4년 계속해서 일부 물량은 있지만 은 계속해서 추가되는 아파트 물량이 내 동네하고 내 금액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중요하겠죠. 현재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계획은 다 잡혀져 있는 아파트 물량들입니다. 제가 이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3년, 2 3년 물량이 상당히 많지만은 아 정말 괜찮다 가는 물량들은 사실상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동구, 달서구, 북구 위주로 그리고 달성군 위주로 일부 좀 나오고 수승구도 나오는데 수승구 같은 경우는 워낙 금액이 좀 높고 세대수가 좀 적은 세대수가 일부 나오기도 하고요. 물론 또 동구도 아니면 북구도 중구도 뭐 자기가 취향이 맞다면 구입하는 게 맞겠지만 대부분 저하고 통화를 하신 분들이 수성구수성구수성구에 할인 분양으로 나오는 게뭐 없느냐 아니면 대부분 수성구에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대부분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죠. 워낙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을 하고 수송구가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파트 분양했는 아니면 분양을 받았는 분들 대부분이 뭐 서구도 동구도 남구도 중구도 달서구도 다 분양을 받았는데 실제 지금 가격 흐름을 확인해 보면 수승구에 대한 갭 차이는 사실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매물이 또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찾아도 사실 이군 업체 따지고 동네 따지고 그 다음에 분양 가격 따지면 매수 우위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나와 맞는 아파트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축 같은 경우 가이 많이 올랐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갭투자나 투기 세력들이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언제까지 떨어질지 얼마나 급락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네. 아파트를 구입하려니까 사실 무섭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다시 거꾸로 역발상으로 신축 분양되는 아파트 중에서 급매물이 나오는 아파트들 1억 정도 1억 5천 정도만 급매물로 나온다면 또 구입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전화를 받아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봅니다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 은 엄청나게 많은 주식의 문자의 스팸들이 날라옵니다 주식이 상승장일 때뭐 어떤 주식을 사도 가격이 다 올랐다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부동산 마찬가지 진짜 외곽이나 아니면 에 m 도로 위치가 좋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구입만 하면 가격이 다 상승했습니다 하면 하락 시점에서 아파트, 부동산, 어떤 부동산 아파트를 구입해도 다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주식을 사도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위시장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도 얘기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그다지 많이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으면서도 하락장에서는 뭐든지 구입하면 향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느 시점에 어디 아파트를 구입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파트 상승 시점에서도 사실 뭐든지 사면 아파트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시점이었는데도 그때로 투자를 못했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쉽게 투자를 할수 있겠느냐. 막연하게 생각하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차피 아파트를 구입해서 평생 살 것이다. 아니면 아파트를 구입해서 일부 살다가 가격이 오르면 다시 한번 대팔 생각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지금도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실무와 이론은 틀리다고. 앉아서 이론적으로 뭐 얘기해서 그게 일부 맞으면은 베스트셀러 책이 되는 것이고 이론이 또 맞지 않으면은 그 책은 또안 팔립니다. 실무도 마찬가지. 뭐 실무자 입장에서 아니면 이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했는게 일체 어느 정도 맞아주면은 아이사람 어느 정도 경험에서 오는 걸 바탕으로해서 어느 정도 잘 맞추는구나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파트의 주기 사이클, 주식의 주기 사이클, 무조건 그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인 거와 이론적인 거, 그리고 경제적인 거 모든 것이 영향이 다 따라가기 때문에 한 곳에 올인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옛날 부자들 얘기들도 하면서 유튜브에 뭐 나오는 얘기들도 상당히 많지만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 번에 성공을 했을까요? 저조차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오래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접하고 뭐 건축부터 해서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압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모든 일을 해도 중이 지머리 못 깎는다고 또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험이 전혀 없음에 실제 이론적인 걸 가지고 접근을 한다. 상승하면 무조건 돈을 벌수 있다. 하락했을 때는 무조건 싼거 구입해놓으면 뭐 돈을 벌수 있다. 이런 생각 일반적으로 다할수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이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상 접해본 분들이 많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접해서 돈을 번 분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물려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 것은 내가 살 동네를 어느 정도 정했든 안정했던 가장 저렴하고 주변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싸게 잘 구입했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매물을 구입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만나보신 분들 중에서는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다녀봐도 금매물들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 그 금매물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겠습니까? 본인의 기준이죠. 그런 분들은 얘기합니다. 뭐 2007년, 8년도 금액이 아니라 2003년, 4년도 금액으로 내려갔을 때그 가격이 형성된 금액을 구입해야 된다. 대부분 자기들만의 리그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쳐다보면 끝이 없어요. 전문가라고 해서 뭐 부동산 가격이 그것을 얼마 정도 잘 맞추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바닥이 어딘지를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흘러가는 동향을 보고 이쯤에서는 어느 정도 구입해도 괜찮겠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투자를 잘하는 것이고 전문가가 되는 거죠. 물론 엄청나게 많은 전화를 받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하지만 실제 우리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가 하고 실제 만나서 얘기하는가 하고는 아무래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당연히 틀립니다. 그리고 형식과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데이터와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얘기를 통합해서 들어봐야 되고요. 저도 예전에 뭐 전화를 받으면서 벼락거지가 됐어요. 아파트를 못 샀어요. 아니면 아파트를 너무 싸게 팔았어요. 이렇게 전화 받은 것도 있고, 벼락거지 그때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수에서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그런 단어를 구사하고, 우리가 또뭐 임장을 간다, 임장을 간다. 그런 얘기도 사실 뭐 유튜브에서나 듣지. 보통 부동산 십몇년 했는 사람들은 뭐 임장 얘기 안 하죠. 대부분 근자에 뭐 그렇게 임장이다, 뭐 벼락거지다. 뉴스나 유튜브에서 흔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정도로 우리는 유튜브와 뉴스 이런 곳에서 습득을 많이 하고 습득력이 또 상당히 좋죠. 그렇게 습득하고 바로 배우는데 실제 투자는 그렇게 쉽게 습득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순간의 실수가 흔한 큰 금전의 손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 우위시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보지 않고 정보가 없는 분들에게는 매수 우위시장, 마찬가지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위기는 위기로 경제 상황 악화로 끝날 수 있는 상황들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야 할인 판매 정보에 대해서 제가 올려놨는데 뭐 찾아오신 분들 상당히 많았는데 손능보로 전화하고 뭐가 뭔가 싶어서 캐내려고 하는 사람들, 참 눈에 다 보입니다. 투넘버 확인도 다 되죠, 요새. 왜 그렇지? 왜 저렇게 살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상팔년도에 하는 행동을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알면서 제가 그냥 넘겨는 다 드리는데, 그렇게 알려고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60대 중반, 초반 넘는 분들까지도 제가 다 만나 뵀지만, 많은 얘기를 하고 저도 배울 게 많았고요. 현 상황의 가장 중심은 본인입니다. 제 영상이 한 1200개 정도 되죠. 불필요한 거다 빼고 한5 0 0개 영상이라도 제대로 들어보고 판단을 하신다면 일부 그래도 그나마 좋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지식이 워낙 짧아서 큰 도움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하는 깔렸습니다. 이어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온전히 본인의 몫이라는 거. 타이밍과 정보와 마지막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